꼬리요, 꼬리. 이렇게 목적지가 아니고요. 경유를 한 후에 포물선 그리듯이 내보내야 됩니다. 민지적 시점. 안녕하세요, 민지적입니다.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꼬리를 연구계 쪽으로 뒤로 보내라고 하셨는데, 그러면 소리를 먹으라는 건가요? 저도 아나운서 되기 전에 지망생일 때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. 소리를 이렇게 먹으라는 건가요? 꼬리요, 꼬리. 약간 이런 느낌? 절대 아닙니다 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경유지랑 최종 목적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계 쪽에서 한번 울리는 거는 경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절대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를 한 후에 포물선 그리듯이 내보내야 됩니다 조심점 자체를 좀 안쪽에 깊숙이 두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활처럼 쏴준다고 생각했을 때, 이왕이면, 커피 한잔 할래요?가 아니라, 커피 한잔 할래요? 뒤로 보내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, 먹는 거 아니고요. 어려워 하시지 않기, 약속. 물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경유지에서 한번 충분히 소리 울림 만들어 주는 것부터 연습을 한 후에 울림 자체가 어느 정도 이 공명 자체가 나에게 체득이 된 후에 폼을 선 그리듯이 던지는 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입 안쪽에는 이 동굴 같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윗어금니와 아래어금니를 혀로 한번 만져보시고 혀에 기둥을 세워서 윗어금니와 아래어금니 사이를 쭉 늘려주신 후에 그 뒤에 있는 연구계를 하품하듯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, 그래서 혹시 너 그래도 어렵다면 영상과 함께 올리는 영상 중에서 어, 쉽게 주문을 외우면 공명이 저절로 좋아지는 비법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도 꼭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에게 궁금하신 주제는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주제에 선정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지적이었습니다 민지적 시점